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 강좌는 윈도우 훑어보기 인데요 윈도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메뉴바를 잠깐만 확인해보고 시작할게요 먼저 파일이 있고요. 파일 부분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던가 가져오기, 오픈해서 가져오기, 아니면 닫기, 뭐 전체 선택하기, 저장 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에디트 있습니다. 에디트는 편집 기능으로 이제 카피를 한다든가 붙이기를 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자르기를 한다든가 하는 편집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고요. 이미지 색상 조절을 한다든가 색상 값을 조절해서 색상을 변형한다든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캠퍼스 사이즈를 조절한다든가 이미지를 로테이션 시킨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레이어는 레이어 관리에 관한 메뉴입니다 타입은 글자에 관련된 메뉴이고요 셀렉트는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선택에 관련된 메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작업을 더더 쉬운다든가 더 이런 거할때 필터들이 들어있고요. 3D는 뷰 창에는 말 그대로 보여지기 창이에요. 100%로 보여지기, 200%로 보여지기,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윈도우에서 먼저 어레인지가 있는데 이거는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정리하는 그런 윈도우인데 파일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면 은 자동으로 위에 창으로 뜹니다. 윈도우 창으로. 다른 것들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액션은 나중에 한번 배워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똑같은 작업을 할때 액션을 만들어서 하면 은한 가지를 지정해 주고 여러 장의 사진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액션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로저스트먼트는 이미지에서 색상 조절할 때 창이 뜨고요 이거는 옵션 창이니까 그냥 그 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창이 뜰때 옵션으로 뜨는 창입니다.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없어졌다구요. 브러쉬 프리셋이 있는데 이거는 브러쉬 스타일을 말하는거예요 스타일. 브러쉬를 그러니까 브러쉬가 활성화됐을 때 뜨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채널이요. 보통 레이어랑 패스 채널이 이렇게 같이 놓고 주로 사용하고요. 만일에 따로 빼서 할 때는 그냥 잡아서 끌어당기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놓고자 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채널은 색상각이에요. 블루 칼라, 그린 칼라, 레드 칼라, 이세 가지가 모여서 RGB 칼라가 되는데 RGB 칼라, 만약에 눈을 끄면은 블루 칼라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 그린 칼라가 빠졌을 때 레드가 빠졌을 때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색상 값을 살펴볼 때 사용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고요 캐릭터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캐릭터 꺼내서 글자 타이핑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캐릭터 스타일이 있어요 타일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칼라, 칼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프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형문자가 들어 있어서 모양문자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화기라든가 하트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 히스토그램 색상 값을 알아보는 거고요. 지금 색상을 보시면 색상 값이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이 모여서 세 가지 색상이 모여서 이 사진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RGB 컬러로 되어 있는 이화면이 화면 사진을 보면 은 어, 레드가 이렇게 분포되고 그린 분포, 블루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은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밝으면서도. 그리고 만일에 이 부분을 교정을 하고 싶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에서 어저스트먼트가 있어요. 요거. 요걸로 여기서 커버 값을 조정한다든가 큐 세츄레이션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여기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결론은 메뉴바의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어저스트먼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취향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지난번에도 배웠었는데 작업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렇게 위로 가면은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다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뭐 잘못했을 경우에 뒤로 가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이 이제 설정이 만일에 뭐 10개나 30개 정도 돼 있는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어, 수량 숫자를 좀 늘려야 돼요 왜냐면 작업하다 보면은 넘어가서 그전 단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은 만일에 여기 스토리 창을 30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50개를 하고 나서 깜빡하고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 보통 포토샵 하는 사람들은 100개 정도 놓고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포토샵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퍼포먼스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서 히스토리 스테이트를 몇 개까지 할 것인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쭉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포가 있고요 인포는 켜보고 켜볼게요 요 위치가 x 에서 어디쯤에 있느냐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그 다음 사이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사이즈도 보여주고요 이거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여기는 X 시작점, 가로 시작점, 높이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각도도 알려주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필요 없고 레이어 레이어는 레이어를 띄워 놓으시면 레이어는 항상 띄워져, 띄워서 작업을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F7번 눌러서 띄우시면 되네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파일이 아니라 이런 버튼 같은 것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안 했는데 클라우드에 로그인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에 뜨네요 메시지가 그리고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작업하다가 파일을 이렇게 키워서 본다거나 뭐 줄여서 본다던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창이 많이 떠 있을 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창을 되도록이면 띄워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는 이거 달락 단락이에요.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붙여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있고요. 이것도 저는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사용 안합니다. 패스. 패스는 패스툴 그때 배웠었는데 제가 이제 단락적으로 짧게 짧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패스툴도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네모 박스에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스타일을 이렇게 다시 켜면 이렇게 스타일들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더 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요 창에다 놓으시고요 스타일을 맘에 드는 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가서 얹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일에 글자를 썼을 때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바로 스타일을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줄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와치가 있어요 스와치는 색상이에요 그냥 색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꼭 찍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스와치에다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컬러에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이쪽에 떠 있고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일에 초보자들이 이게 꺼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이게 끄면은 이렇게 화면이 작게 줄어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키면은 이렇게 다 그니까 러 껐을 때는 요 화면만 남는 거죠 켰을 때는 전체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옵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옵션들이 다 사라졌죠 이것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툴 있습니다 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툴박스가 없어졌죠? 툴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 이 화면만 남겨 놓고 다 지저분하니까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탭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탭 키보드판에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윈도우 훑어보기를 한번 해봤고요. 어, 지난번에 툴박스도 했고 윈도우도 훑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기초 강좌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간단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10분 이상씩 길게 되풀이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복습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그게 보기가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스타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하는데 많이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다음 강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1 0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